어, 어제 아래 사실 종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종상향을 하고 나서 폭과는올 것이다. 물론 뭐 이제 반을 보려고 제가 전화했는 데 손님이 찾아서 그래도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매물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실제 거래가 됐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도무동하고 맞동은 시세 차이가 좀 많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를 해서 실제 2 1년도에 거래됐는 걸 확인해 보면 뭐 평균적으로 속집을 제외하더라도 속집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속집이 2700만이니까 평당 금액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도 마찬가지, 속지, 속지 개념은 아니고, 대도로변이지만은, 사실, 내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길어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래 생각하는데, 만천동 같은 경오도천천이 2,700에서, 사실, 1천0 0까지도 거래가 됐고, 우리가 효과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거래된 거는 거의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대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4m, 6m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 이번에 일종 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에 종변경 상향되는 지역을 보더라도, 현재 여기가 다 일종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뭐 2종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차이가 있지만은, 가격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를 보게 됩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은 2018년, 2021년, 5월 2월 이래 있지. 사실 차이는 뭐 900만 대 600만. 이런 속집은 사실 우리가 몇가 차이로 여기에 평균이라고 넣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팔린 집. 2m, 3m는 기본적으로 어쩌다가 팔린 지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은 실적으로 질 매매 거래되는 평균 가입으로 들어가긴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입장에서 아무 투자를 보거나 나름 거래 동향을 봤을 때는 기본 4m, 6m, 8m, 3 0 m 이상 들 대부분 뭐지, 3m 속집을 보지 않습니다. 21년, 뭐, 8월 달, 1600만 원, 마찬가지, 여기 4m, 6m, 800만, 600만 원.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된, 너무 고가의 금액들은 거래가 좀잘안 됐는데, 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900만 원 거래가 됐지만, 어, 봤을 때한 6m 정도 되고, 여기 4m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일종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1500만 원, 1400만 원, 1,600만, 적게는 600만은 500만 속집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집이니까 빼더라도 1,400만, 5 0 0은 1,200만 원까지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촌 3동, 4동 뭐 이런 형태로 거래가 가격이 좀 높다고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산동, 한금동소성1 2가를 제외하고 일종 주거지역에 평균가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제가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가 된걸 주변에 다 덮고 있지만 2천만 원대까지 평균가액이 거래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신축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아, 뭐 신축 건물로는 2천만 원, 구축 건물로는 기본적으로 구축 건물이라 하면 원룸 다가운 주택, 상가주택, 오래된 주택. 그런 건물들이 평균, 음, 평균적으로 천0에서 1,400만 원 정도까지 항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변경 종 상향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과연 뭐 2,000, 3,000, 4,000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런 의무를 가진 분들도 많고요. 사실 뭐 저번에도 제가 몇번 얘기를 올려놨지 예전 거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변경이 되는 부분에서는 8m, 10m에서는 히트가 없습니다. 뭐 지구단위 변경으로 이건 시장 시장분으로뭐 일만 평 이만 평 삼만 평뭐그 기준이 있고 일종에서 2종3종 아니면은 홍지를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일종의 경우 있는데 어차피 그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법판은 매매가는 천0에서천에서1안0 0차 안에서 차 안에서 차안에안 제가 뭐 얘기를 들은 바 예전부터 해서 어? 유일하게 거란킬 대도로변 쪽에 기본 지역 땅들이 미치이 되는 저저 저, 대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는 데가 대도로변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도로변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업 지역이 기본적으로 무슨 국뿐만 아니라 아, 어디를 가도 남구, 수 서구, 부를 어디를 가도 대도변 로 쪽으로 아니면 이면도로에 2차선 도로 정도는 상업지역이 좀어 있는데 2차선 대도로변이 있는 쪽에 유일하게 상풍이 활성화돼 있으면서도 상업지역이 안 들어가 있는 대도로변 이쪽이죠. 이쪽 요쪽 날, 거란길 라인, 그 다음에 상동 날, 그리고 지산동 라인. 이런 쪽에서 사실상, 이건 지산동은 지금 일종이 아니라도 대도로변의 상승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산동 일종에서 뭐 2종, 3종으로 불린다면은, 그제를 드랑길 부르니까 중동 쪽에, 황금동 쪽에 대도로변에, 땅값 상승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종합건설에서, 매입해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10m, 8m에, 1 0 0 0 6,000, 뭐 7,000까지 올려서 자기가 필요 용도로 의해서 건물을 지어서 산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을 지어서 아무 때팔때그 금액이 3, 40억이 되는데 정말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그렇게 매매가 난가 싶고, 물론 3, 40, 4 0만 원씩 주고 땅을 사서 진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동네에 건물을 지었을 때 종합건설에서는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게주 목적인데 그 위치에 그렇게 짓겠느냐 하는 게또 의문점이 있고요. 마찬가지 뭐 남구 송현동으로 지금 일종 주거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는 이쪽 기반을 봤을 때는 사실 여기도 평당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원대, 1300만원대, 1300만원대 실질적으로 다 거래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속집이니까 뭐700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평균적으로 6m, 8m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0에서 1200뭐 평균은 다 1000만원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리고 뭐 예전에 일찍 팔았는 뭐 속집 같은 경우 500만원대도 있었죠. 이건 2m. 일반인들은 거의 구입을 안 합니다. 재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구입을 안 하는 땅들은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재개발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에 계속해서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지 짓겠느냐. 물론,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부터 해서 많지만은, 이런 지구단위를 변경으로 종변경을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종변경에 의해서 당연히 뭐 경축이라고 올려놨지만 은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종변경이 됐으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경축이라고 올려놨는 거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호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실 거래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호가만 거래 간다면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뭐 가성비 좋은 주택 뭐 이런 뭐 가성비 좋은 상가 주택 뭐 이런 정도의 매물들이 거래가 많이 돼야 실장에 뭐 매, 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뭐 사실 어느 정도 쉽게 거래가 좀될 거고, 매도도 마찬가지 하시려는 분들이 내 집을, 내 건물을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금액도 사실 일종 주거지역이라 해서 아주 막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수성구든, 남구든, 달서구든. 평균적으로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당 천만 원이 다 넘어요. 눈고 물론 이 차선을 물고 있는 이런 부분 쪽에 일종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상업지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넣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상권이 활발하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짓는다면은 뭐 5천 6천 4억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을 뭐 7천까지 정도는 6천까지 정도는 한번 지을 필요는 있죠. 지을 필요는 있지만은 뭐 모든 기반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상권이 가장 중요한 거고 위치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실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호가는 저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종변경, 뭐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섹터를 딱 지정해서 완전히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종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는 나니까 아 이거 좀 힘들어지겠구나 힘들어지겠다는 게 결국 뭔가 하면 매물잠김 현상이 다시 발생되는 겁니다 왜내땅에 종변경이 종상향이 돼서 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기존에 지금 매물로 내놨는 매물 중에 1년 동안 안 팔렸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8메달은 물고 있고 뭐 평당 2300만원 2500만원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매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변경이 됐다고 해서 3,5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뭐 그런 매물은 뭐 사실 재미삼아 올려놨는 매물일 수도 있지만은 뭐 사실 뭐 그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도 없지만은 좀뭐안 팔겠다는 생각이겠다. 뭐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뭐 1년 동안 2,300만 원, 2,500만 원의 매물로 내놨는 매물인데 8m에 집은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된 주택, 뭐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이라 아니면은 뭐 지금 그냥 일반 주택이나 별반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땅 평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다기 때문에 그런 매물까지도 지금 뭐 금액이 뭐 어제 아래 뭐 12억인데 이제 뭐 14억 받을란다, 13억 받을란다. 참 웃기죠. 예, 네, 뭐 그런 거는 뭐 손이 적어서 돈을 못 받고, 돈을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매물 가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매물도 그렇게 금액이 오르면 모든 부동산에서는 그런 매물, 사실 광고도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광고 잘못해서 사실상 뭐 잘못 주고 못 모르고 사면 또 부동산에서는 광고 내놨으면 좋다고 얘기하지. 이거 비쌉니다. 사지 말라고 광고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렇게 광고를 또뭐 주인 기분 맞춰주려고 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또 그걸 보고 전화가 또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좋습니다. 사회서 그런 매물 자체는 빼야돼요, 빼야돼. 쓸데없는 매물은. 그리고 그런 매물은 사실 뭐 평생 들고 있어도 안 팔릴 정도로 놔둬야 되는 게 맞고, 시세에 준하지 않는데, 그게 뭐 거꾸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뭐 평당 시세가 백만원인데, 난 천만원 받고 싶다. 오백만원 받고 싶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 호가만 오를 것이고, 매물잠금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 거래는 많이 없을 것이고 향후 저번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10년, 20년 뒤에 재개발이 다시 이렇게 붐이 일어서 거래가 된다면 종상향으로 해서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재개발로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 보상금액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8 m 뭐 종상향이 됐다고 해서 평당 지금 거래되는 게 1200에서 1300뭐 저렴한 거는 천만에도 구입을 했지만 8m 기준에 뭐 두산동이다 황금동이다 지산동이다 할거 없이 거기 2000, 3000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현실을 좀 적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중에서 또뭐 급하게 팔려는 분들은 또 팔다 보면 그런 부분이 또뭐 시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뭐 남구나 뭐 마찬가지 수성구나 뭐 두산동 제가 생각하는 입지는 매물장김 현상만 있어 있고 호가만 올라가 있을 뿐큰 메리트는 없고 사실상 재개발로 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들은 향후 10년, 20년이 지나서 자식대에 큰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보고 대도로변에 상가주택은 일찍 샀어야 되는 부분들은 일찍 사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쉽다. 네 대도로변이라고 하면 물론 4차선, 6차선이 있지만 사실 뭐 2차선, 4차선 정도 돼도 일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상동 마찬가지, 뭐 두산동의 뜨랑길 마찬가지 그다음에 중동 마찬가지, 이쪽 나라비 그리고 뭐 원래 2종, 3종이었던 곳은 사실상 뭐 2종, 3종이라 해도 6종, 6층, 7층을 뭐 짓는 그런 건물도 없을 뿐더러 그 건물을 짓는 순간 금액대가 40억, 50억이 됩니다. 근데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그렇게 건축하는 분이 건물을 지을 일도 없을 것이고 땅을 가지고 아니면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또 철거를 해서 멸시를 해서 또 그렇게 짓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황금동을 제외하고, 중동을 제외하고, 만촌동, 법무동 같은 경우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학원가의 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중심 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빌딩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형성이 되었고, 반야반야반월이란다반월땅 반월, 반월, 마찬가지 상업지역이 절벽하기 때문에 빌딩들이 짓는 것인데, 뭐, 드랑길, 두산동, 황금동, 지산동, 아니면은 뭐, 남구 쪽에 대도로변을 제외하고 뭐, 뒤쪽에 2차선 도로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상가 건물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짓고 안 짓고를 가장 뭐, 눈여겨보는 분들이 결국은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에서는 그 건물을 지어서 내가 이걸 팔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게 땅을 구입을 해서 뭐, 천, 이천도 아니고, 삼, 사천. 뭐 이렇게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몇십억이 되는데 만약에 그 건물이 지어서 안 팔리면 그대로 뭐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윤은 고사하고 아예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일종 주거지에 의해 뭐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뭐 500, 600 이런 뭐 2면도로를 2면 이면 4m, 2m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적으로 거래는 천만원까지 이상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해서 1종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되고 뭐 2종, 3종이라고 해서 거래가 잘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8m, 10m는 상권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4층 뿐이 안 짓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4층까지 지어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 보고 살아왔는 것 때문에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안 넣다가 엘리베이터를 또 넣는 추세로 변경을 했고 또 추세가 4층까지 짓다가 종변경이 돼서 6층, 7층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6층, 7층으로 지어서 상권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20억대다, 40억대다, 30억대다 이렇게 돼서 이면도로에 과연 살 사람이 대구에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투자를 또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뭐 상가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 말고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또 아파트 투자를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저는 뭐 아파트 투자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난다는 전제하에 뭐 아파트 투자를 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 저의 베이스는 무조건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주택이나 상가주택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는데 결국은 진짜 뭐이 종상향으로 이래서 또한번 매물 잠김 현상도 일어날 뿐더러 또, 뭐, 아파트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난 이후로 주택이나 상가주택 가격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음에도 거래가 되는 곳만 거래가 된다.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팔 분들은 또 파셔야 되고, 그리고 뭐, 기존적으로, 기존에도 팔려고 내놨는 물건이 팔리지도 않는데, 이왕 안 팔리니까, 뭐, 안 팔려면 집어 넣으면 되는데, 팔 생각이 있는 모양이라요. 뭐, 평당 천, 이, 삼백에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종병경까지 종상향까지 된다 하니까, 이제 삼천만 원, 삼천오백, 삼천이백으로 올렸는데, 뭐, 객관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지는 뭐하지만, 좀 정신 이상자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판다고 내놓지 말고, 그냥 평생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지. 뭐, 이, 천, 이, 천, 이, 삼백에도 안 팔리는 위치에, 근무를 가지고 갑자기 종상향이 됐다고, 뭐, 3,200이, 뭐, 간보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들을 그냥 거의 뭐, 병신 취급하는 거비스 무리야. 그걸 또 광고 내고 있는, 아유, 부동산들도 있어요. 네, 정신, 진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일종 주거지역이었더라도 사실 너무 저평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고, 평균 천에서1 4 0 0빼고 있었고, 이제 종상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성구, 수성구, 카든 수성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기간은 물론 단기적으로 그래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어차피 일종이든 2종이든 관계없이 위치에 따라 근무를 살려고 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다시 대구 전역을 파 디비는 이런 재개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실 금액이 뭐 더욱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2차선, 4차선의 대도로변에 일종에 있었던 곳은 뭐 충분히 상권이 활발하다면 6층, 7층, 10층까지도 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으면 그런 대도로변의 매물단값은 실질적으로 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도 만들어질 것이라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종상향에 의해서 뭐 수송구든 뭐 송현등남구든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